자 오늘 122문입니다. 122문 오늘 한 번에 다 못하고요. 나누어서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122문 제가 묻고 같이 답하겠습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게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어, 기도의 그 대상이신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에, 아버지를 불렀죠. 어, 에, 불렀으면 <웃음> 그 아버지께 실제로. 간구를 해야죠. 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인데요. 각각 세 개의 간구예요. 전반부는 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어, 아버지의 뜻. 이게 이제 전반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불러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게 주기도문의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는요. 우리의 양식, 죄용서, 우리의 구원 이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하나의 교훈은 이거죠.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구나. 우리의 필요 이전에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먼저 두는구나. 여러분 우리 그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기도가 대화니까 대화를 할때 다짜고짜 내 필요, 내 관심부터 얘기하나요? 인간 관계에서도 나의 어떤 필요를 갖고 만날 때 상대방의 관심과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는 이 원칙을 무시해요. 기도는 그냥 다짜고짜 아버지 이름 딱 불러놓고, 그다음부터는 내 피로 막 말하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피로를 말하죠. 이 부분부터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나의 피로 이전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 집중하는 부분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에 관련된 건데요. 답을 한번 봅시다. 앞부분 보세요.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이름은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음, 자, 이 부분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먼저 거룩이라는 것부터 한번.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룩이라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기도하니까 간과하니까 거룩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죠. 자, 레이기 10장 3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함께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어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리고 또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은요, 거룩과 영광을 동의어로 써요. 예, 거룩은, 음, 그 성경 안에서 구별로 사용합니다. 구별. 근데 구별인데 뭐가 구별이냐. 대체 뭘 구별로 말하는 거냐. 거룩이. 예, 그 영광과 거룩이 동의어로 써지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가 구별이냐면,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영광에서 나오는 성경 읽기 내 영광에서 나오는 섬김 내 영광에서 나오는 헌신 이건 뭐예요? 거룩 아니라고요. 그렇죠? 거룩이 구별입니다. 구별인데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 영광이냐 그러니까 영광인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그 어떤 종교적 형태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이 아니고 영광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이 거룩은 그런 뜻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지금 간구하잖아요. 근데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게 있는데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원어로 보면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수동태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거루, 이게 우리 번역을 참 사실은 잘한 겁니다.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누가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룩하게 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거룩히 여기임을 받으시옵소서. 누가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심으로 받으시옵소서라고 높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님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예. 아멘하세요 예. 또한 생각해 보세요 어,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자체로 거룩하세요. 어, 무슨 말이냐면 음,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거룩을 받아야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거룩을 안 받아도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이세요. 뭘더 보태줘야 할 거룩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스러우세요 무엇을 사람이 보태야 하면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영광에 충만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는 도대체 어떤 간구냐 이런 간구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또는 모든 인간에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그 일을 드러내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일이 역사하신 일이 이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심으로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라 했던 그 모토 안에서 주장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요 Let God be God이에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 싸움 속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삶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다우시게 되게 하는 일을 살아냈습니다 루터도 보름스회에 가면서 자신의 화영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신 그 어떤 것도 성경 바깥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틀렸다고 라 나는 찾을 수가 없다. 성경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다우시게 하는 일에 나는 죽음의 그 자리도 가겠다. 루터가 그렇게 갔습니다. 칼비는 어땠나요? 칼비는요. 어, 처음부터 종교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은 많았지만 종교개혁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되게 싫어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지런히 종교개혁 그,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책을 쓰고 어, 그리고 연구하고 교수 정도로 자신은 거기에 그냥 머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를 가만 놔두질 않았죠. 파렐 같은 경우도 어, 당신이 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당신에게 학식을 줬고 그리고 당신에게 이 종교개혁을 알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너는 당신만을 생각하냐. 왜 당신의 인생 속에서 당신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없느냐. 라고 호통같이 파렐이 꾸질었죠.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 원치 않게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성찬 문제로 쫓겨나죠. 스라브루스로 쫓겨나요. 거기서 가정을,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어잘 이렇게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네바에서 다시 부르죠. 근데 칼빈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 자신이 제네바로 가는 것은 천번, 만번 차라리 죽는 게 좋다. 난 거기 정말 가기 싫다. 나를 차라리 여기서 어그 스트라브로스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차라리 날 여기서 죽으라 해라 차라리. 난 제네바로 가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랬는데 그 제네바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 가죠. 칼빈의 인생에 보면요. 어, 결혼한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죽고 여러분 칼빈처럼 또 루터처럼 그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일을 하려고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삶도 피곤하고 온갖... 몸에 병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칼빈의 별명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이로 말할 수 없는 병을 30, 32가지인가를 병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병을 다 끌어모아서 칼빈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쳤던 게 뭐냐면 렛갓 비가시예요. God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이런 시련을 주고 이런 실패를 주고 이런 넘어짐을 주고 이런 질병을 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태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좋은 대학 가서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취업을 해서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성공이면 성공, 부면 부, 가난이면 가난, 아프면 아픔, 실패면 실패. 그 실패를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 다우시게 하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 각자는 나는 나의 존재와 또는 우리 예배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다 오시게 하고 있나? 사무엘상 2장을 가보면 요 우리 같이 읽어요 함께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기도예요 여러분 부하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한 것이고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낸 것인가요? 너 가난하게 살아 너 아프게 살아 거기에서 그 아픔 속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찬양해 네 아버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라는 간구예요 하나님 나제제 제, 제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저, 그것도 줘주세요. 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탠다고 생각하는 아무것도 보탤 게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을 왜 주셨는가 이것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길 원하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내가 왜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내가 평생을 이렇게 하,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혼한 겁니다. 결혼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그 결혼 속에서 예 여러분을 실망케 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고 예 그것에서 그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셔 왔는지 그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 간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을 할때 이런 내 마음의 신앙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요. 두 번째인데요. 에, 첫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그렇게 말하죠. 교리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간구 안에서 지금 찾아봐야 하는 첫 번째 에,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랍니다. 음, 이게 에, 그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신 없소서라는 말이 먼저 주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의 이름에 거룩을 구한다 주의 이름에 거룩을 구한다 그, 그 말은 이런 거였잖아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마땅하게 내 인생 속에 예배 속에 삶 속에서 인정해 드리는 것. 그거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바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데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나오시게 하는 건 도대체 뭐야? 예. 하나님을 바르게 먼저 알아야만 내가 아픈데. 내가 가난한데 지금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지금 무너졌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에서 우리가 먼저 가장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할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요. 어, 주님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없어서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가 알아야 할건 뭐냐면 교리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주님은 자신의,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어, 일하시고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 자신을 위하여 어,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큰그 어, 전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봐요. 10편 23편. 3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10편, 23편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은 놓쳐요.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목자가 이끄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뭐가 목적이에요? 의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 어디에 목적에 걸려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 자기 이름에 걸려 있죠. 10편 79편 9절에도 봅시다. 같이 읽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되는 이유와 근거는 주의 이름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 속에 있습니다. 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부했으니까 하나님 테이크해 주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죄 용서해 주세요. 내죄 사해 주세요. 그래서 나 천국 가게 해 주세요가 아니죠.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 같은 벌레 같은 나같이 무가치하고 나같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돌아보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선대하시며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에레미아서 14장 7절입니다 여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 속에서 죄악 속에서 흐느끼며 울고 떨고 있었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사유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이전에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이 택한 이 모, 모지라고 하나님 앞에서 능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등 돌리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기 주의 이름을 둔 저에 대하여 하나님 주의 일을 행하소서 이게 우리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 도대체 우리가 그 알아야 할, 바르게 알아야 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 속에서 현실 안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이름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구원은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전무의 전무.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 구원 받을 가능성이 마이너스 무한됩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아니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제가 회개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안에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결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에 따른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합당한 열매를 올립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거죠. 내가 내가 구원을 쟁취하거나 구원을 얻어낸 게 아니죠. 로마서 3장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하심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하나님 당신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미니 곧 이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재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놀라운 구원, 구원이 어디로부터 그 의가 성취되고 만족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역사 속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자기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이끄심 이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인 거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시키고야 말거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질 않아요. 우리의 구원에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한그 하나님의 결정 그 결정 안에 나에 대하여 변함없는 흔들림없는 하나님의 애 끓는 사랑의 눈으로 나를 대하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여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님의 자신의 이름 속에 두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에 베푸시는 하나님 쪽에서 갖고 계신 자기 이름 안에 두신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과 사랑이 나를 손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 그런데 그 하나님 쪽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수하시고 기필코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틀림 없는 확실함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19절.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흩쳤더니그러그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여러 나라로 지금 그 흩어지는 그 모습을 그 이스라엘의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이들은 여우와의 백성이라도 여우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 구원하기로 한 이스라엘이 어,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이스라엘만을 사랑하니까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들은 패망을 예,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대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들이 더럽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그큰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요 놀랍게도 이 자기 백성 성도에게 두시고 계셔요. 그들이 가서 포로로 지내며 이방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더럽혀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낀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서 정말 불신자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고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고 자기의 이름을 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건지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 그가 그러니까 성도. 성도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된 자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 어거스이니 그랬어요. 하나님. 주여. 주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저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두셨다는 라 것을 만날 때 그때 정말로 평안하고 근심에서 벗어났대요 우리 이첫 번째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 은혜 입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어기심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당신님 자신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성도로 그 이름을 두셔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름인 나를 아끼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일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인정해 드립니다. 옳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만들어 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몸이 아픈 자가 그 몸이 아픈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기갈기 찢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만났을 때아 내가 겪을 영원한 지옥형벌이 이거였는데 이 육신의 잠깐의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영원한 지옥형벌을 감당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질병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를 영접해 주셔서 이것을 머리로 겉으로가 아니라 제 심장 속에 박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질병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다우시게 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옮겨져야 됩니다. 문제 중심적인 기도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주님의 이름 중심적인 기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누구만이 할수 있는 기도 내가 도대체 성도로서 어떤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들, 들어가 있는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가서 말을 서로 아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 분명한 기도의 방향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당신님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우리 각자, 우리 각자와 또 교회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예, 36장 여기 33절로 36절을 한번 보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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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제가 에덴 개혁장로 교회로 청빙을 받고 또한 교회에 LA에 있는 교회에 또 청빙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아침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에 제 하나님의 목회적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제 마음 속에 에스겔서 36장을 읽고 보도록 하는 마음의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뭐가 있길래. 그래서 이제 기도 마치고 올라가서 에스겔 36장을 쭉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사막의 황무지와 같았던 이곳에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꽃이 피고 또 성벽이 무너졌던 곳을 세우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아예 그래 문자적으로 팍 박아주셔서 What? 보니까 에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말 없이 에덴에 왔습니다. 그리고 청빙하시는 그 여기에 청빙 멤버들도 있었는데 그때 여덟 분 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라고 해서 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올것 같지 않다고. 하나님이 저 여기 가라고 했다고. 그래 저기 올 거라고. 어, 그런 확신을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에스겔 36장을 보고 제가 바로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에덴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에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목회를 해야 될지 가르쳐달라고 어, 이제 36장 37절에 가면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하여야 하리라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37장에 가서 여기 13절 보세요 <웃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23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 저는요. 음, 에덴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라 것을 보았어요. 에덴 교회를 하나님이 예, 눈닫게 하도 할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저를 예,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타나지는 교회로 하나님은 삼고 싶다라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전까지 더럽혀진 내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큰 이름을 아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라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갖고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떠나올 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5년 동안 에덴 교회가 빨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금동선 성도님은 저 청빙하면서 질문을 그거 했거든요. 목사님 교회 빨리 키울 방법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겁니다. 말씀 전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이냐. 예, 무덤에서 너희를 나와서 정결케 하는 회개의 메시지 전할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외칠 겁니다. 여러분, 에덴 교회는 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두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중심에 두고서 가고자 할때 하나님이 이 교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는 관심 없고 크기나 외형이나 이런 것에 자기 영광이나 자기 중심에나 이렇게 가게 되면 교회는 요더 이상 있으려 할 가치도 이유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면 이 안에서 자기 백성, 자기 이름을 하나님은 아끼시고 그 이름을 건져내시는 많은 구원 역사를 이곳에서 이루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목회적 방향으로 어, 교회를 섬길 거예요. 어, 여러분의 관심은 주된 관심은 뭡니까? 오늘 첫 번째 간구 앞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하나님다우시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의 인생과 예배를 드리기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우심을 받으실 겁니다. 10편 8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존귀함으로 연결될 거예요. 이 복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증언되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의 구원의 이유와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자기 이름을 목적 두고 천국도 자기 이름으로 가려고 하는 그 자기 이름 때문에 천국도 원하는 이런 거짓된 신앙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으로 하나님 다우시게 하는 이런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재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서 멈추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정립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의 인생으로 에덴개혁장로교회가 목적 있는 방향으로 자라나도록 아버지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신앙고백문을 드린 우리 이1로 집사님의 인생 속에 하나님 이제는 약속한 대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이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